안녕하세요. 리리입니다 저번주 쇼미더머니 보셨어요? 보는데 아 누구였지? 어떤 분이 와 되게 다들 못부리고 뭐 왔다 막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막 들으면서 아 너무 왠지 신나는 거예요. 저는 힙합이 뭐랄까 좀 자기 개성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되게 엄청 좋아하거든요. 막 발라드 하면 은 발라드 패션이 있고 좀 그런 게 아니잖아요. 근데 힙합은 그것만의 독특한 그런 그런 게 있어서 되게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진짜 다들 하나같이 머리 색깔부터 시작해서 어, 엄청 되게 옷차림? 패션을 신경쓴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보는 즐거움이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건 그렇고 누구 제일 좋아하세요? 저는 이번에 처음 본 사람 중에 쿠기님이 진짜 너무 완전 내 스타일이었어 어. 나백안보나마 아니 가지 아니 지파파나에바나럽 no, 노... 그리고 그 중학생분 막 디지몬 어드벤처 볼거 같고 탑 블레이드 팽이 돌릴 거 같아 생긴 <웃음> 짱 귀요미 일찬의 피 저러 오게 에 티레스 고 먹고 정말이 어떻게 됐지 최은선 님 최은선 님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귀염뽀짝 이 뽀짝뽀짝 너무 잘해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그리 마미손님 떨어지면 어떡하죠 마미손님 떨어지지 마세요 아 오늘 주인공은 마미손님인데요 보니까 매드클라우님이 마미손이라고 의심받고 있더라고요 이거봐 인스타 봐김믹이 과시네 불쾌하다잖아요 욕지 말라잖아요 <웃음> 아 이거 집단지성이래 마미소님 안경 쓴거 너무 귀엽잖아요 동그라미 안경은 좀 귀여운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일명 김구 안경 저번 쇼미 나왔을 때 항상 게리 옆에 어, 매드클라운 항상 후드티 막 이런 거 입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살짝 후리한 느낌을 좋아하는 동님님께 입히고 싶은 착장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어, 매드클라운은 조금 귀염상이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대로 하는 스타일링 영상입니다. 고고! 이번에 아더에러랑 푸마 콜라보 있었던 거 아세요? 정말 예쁜 착장이 보여서 들고 왔어요. 저는 이 착장만 제일 예쁜 것 같아요. 이 착장만 제일 예쁘다기보다는 이 착장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. 상의부터 쭉 내려가 볼게요. 비니를 썼는데 저는 어 개인적으로 비니가 없으면 더 괜찮을 것 같은데? 음. 비니가 없는 게더 예쁠 것 같아요. 스트라이프 셔츠에 스트 셔츠를 입었어요. 여러분 맨투맨 콩글리싱거 아세요? 스트 셔츠를 입었고 어, 아드웨이에서 나온 스트 셔츠는 브이넥 형태라서 카라 가 모양이 망가지지도 않고 해서 더 예쁜 것 같아요. 이거에 조거 팬츠를 신고 발목까지 올라오는 짱짱한 양말을 신었어요. 살짝 이런 느낌 너무 좋아요. 조거 팬츠 에 셔츠 오 저런 조합이 하는 느낌? 이런 거 굉장히 좋아요. 근데 예뻐야 돼. 여기에 동글뱅이 안경을 써줘도 짱 귀여울 것 같죠 <웃음> 예쁘다고 해주세요 <웃음> 조거 팬츠 예쁜 거 하나 사고 싶다 여자 조거 팬츠 예쁜 거 하나 어디서 못 구하나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어, 유용하셨다면 이쪽에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